그 오늘 왜 갑자기 여기서 찍자고 하는 거? 아, 네. 뭐 준비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준비를 또 했길래? 무서워. <웃음> 뭐야 이게? 내가, 내가 먹어봤는데 어. 성대표 한번 먹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음. 어, 2020년 성대표 개롭기 프로젝트. 아. 성대표 요리 시키기. 아. 이게 그 반평가정식인데 어. 한번 이게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 반평가정식? 어. 먹어봤어? 어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고 되게 괜찮고 오, 너무 잘 나오더라고 음 블랙라벨 스테이크 세트 얼마야 이게? 그게 13,500원 13,500원? 응 어. 500... 80g에 13,500원? 촉수는? 어, 인터넷으로 주문하던데. 어. 이거 뭐가 갔다고? 어, 맞음. 어, 맛 괜찮았어. 맛도 괜찮고. 어. 포장이 다 돼서 나오네 야채들. 야채들, 마늘까지 다 들어가 있고. 간리씨 어, 자체가 완벽하게 어. 다돼있더 이거 소스하고 이거는 뭐야? 그거는 올리브 오일 마리네이드야. 아. 고기 이제 마리네이드 하라고 올리브 오일 있고. 아다음에뭐추랑다 음 있네. 손트. 이게 580g. 580g. 근데, 580g 같이 보이진 않는데, 무게는 정확하겠지? <웃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웃음> 나중에 한번 저울을 하나 가지고 대봐도 괜찮아. 내가 <웃음> 볼 <외워볼> 때는, <웃음> 응. 580g 맞겠지? 야. 이걸로 속이진 않겠지. 근데 엄청 싸다. 야, 자영업자들 힘들겠다. 또 이거는, 야, 이렇게 나오면 한박 스테이데 9,500원. 2인분이고, 이것도 580g이네? 그럼 9,500원. 9,500원? 어. 야 감자도 있고, 감자는 튀겨 먹으라는 거고. 같이 구, 이것도 구워도 되니까. 네. 최다치즈까지 있네. 네. 소스 따로 되 있고. 한박 이게 589랑. 이야. 9,500원? 네. 2020년 8월 23일. 2019년 말째. 올해가 2019년? 내년이 아, 2 0 지난번 진짜 지난번 진짜 안했어 아, 깜짝이야. 니들은 샀을 거 아니야. 아, 야, 아, 이거 구성이 진짜 괜찮은데? 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날짜는 확인해야 되지. 그 삼겹살. <웃음> <웃음> 이렇게 지났어? <웃음> <웃음> 이틀 딱 지났는데 안 죽어 그래 뭐뭐 뭐, 밀폐돼 있으니까 응. 먹어도 응. 돼이 정도는 응.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이상 그냥 해도 먹어도 될것 같아 근데 아. 이게 어, 맛은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 이이 이 상품을 원래는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핫하게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나도 이제 신문에서는 봤거든. 이게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게 밀, 밀키트 밀 밀키스가 아니라 밀키트 밀키트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식 간편 요리 할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 근데 자연 없죠 힘들겠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 나도 생각하고 가격이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타격받을 때가 어딨까 소규모 가게들? 1인 뭐 배달으로 챙겨줘요 배달 거든 배달 업체들은 진짜 타격을 받겠다 나는 생각했던 게, 이걸 음. 이제 집에서 씻어서 먹어봤는데, 음. 딱 생각해보면, 진짜 웬만한 식당들 사람도 못가겠다전날시켜서그 음. 다음에 새벽 대전이 음. 됩니다 씻으면 음. 내가 먹고 싶으면, 그 다음에 먹을 먹겠다 생각하면 먹고 싶다그럼 굳이 음. 그다음날 뭐, 예를 들어 스테이크 먹으러 음. 안 가도 된다는. 그 음. 음. 사실, 우리가 집에서, 가끔씩 요즘에는 막벌이 뭐 부부들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막혀서 먹는데 가끔씩 은 귀찮아서 안에서 해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오거나 아니면 뭐 손님이 오거나 근데 해먹고 나면 항상 다 버려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근데 이렇게 딱딱 포장돼서 오는데 이것도 뭐 내가 볼 때는 잔밥도 남지 않을 것 같고 거의 뭐 포장그 일회용품만 다 버리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 괜찮아 집에서 시켜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스까지 그냥 바로 이제 프라이팬에 데치기만 하면 되니까 먹기 굉장히 편하네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요즘 트렌드에 좀 쫓아가려고 많이 이제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거 같아요 빨리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찾아내서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유로포차 제가 운영하는 가게 옆에 요번에 오픈하는 것도 딴 데서 하지 않는 메뉴들을 해보자 해서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지금 제가 옆에 하는 컨셉은 해산물 화로구이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타일의 해산물 화로구이를 지금 제가 컨셉을 정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료들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활용을 하고 이런 제품들로 이제 장사를 할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제품들 중에 하나의 또 밀키트 상품들도 있으니까 이 상품들을 앞으로는 제가 좀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 되시라고 왜냐 제가 사실은 유럽보차에서는 함박스테이크를 저도 팔고 있는데 이 가격에 팔기에는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들을 바로 배달시켜서 바로 판매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영업자 다른 분들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새우 같으면 새우를 가격 그리고 퀄리티 맛 이런 부분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가격으로도 승부가 가능하고 팔았을 때 효과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소개를 좀 시켜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판단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저는 정확합니다. 맞았으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제가 한번 보고 테스트를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라놓으시니 말하면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남아서 갖고 온것 같아 <웃음> <웃음> 저거 저거 아무래도 남아서 갖고 온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어느 나라 거야? 원산지가 어디야? 미국산 등심과 먹심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적인가 본데 예전에 제가 미국 스타일의 그 스테이크, 그브리스키 브리스킷을 한번 진짜 아무도 안할때 미국에서 그 텍사스 훈연 기계를 이만한 거 진짜 트레일러를 하나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서 거기다가 브리스킷 자체를 한 8시간, 9시간 해서 한번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한국은 안 맞아요. 한국 스타일의 사람들은 직접 구워 먹는 걸 좋아합니다. 텍사스 그 훈연, 스이크는 맛은 진짜 있어요. 부들부들해서 9시간 동안 그 장작으로 구워내는 것도 힘들지만 구워냈을 때 바로 먹었을 때가 맛있고 그 이후에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이제 차에 달고 다니면서 훈연해서 그 고기를 먹는데 한국 스타일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이거 지금 제가 소금 바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돈스파이크 그분이 후년 가게를 또 오픈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힘들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분 중에 브리스키 후년식 텍사스 스테이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릴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좀 달아올랐네 야, 그리고 고기 구울 때 빨리 뒤집으면 안 돼요 얘가 뜨거워서 돌아 누워요 살짝 뛰어요 그때까지 참아야 되죠 그만큼 제대로 익을 때까지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조바심 많은 사람들은 막 뒤집어요 그러면 육즙이 갇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소고기는 특히 뭐 돼지고기 똑같지만 실제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뜨거워서 돌아 누우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애들이 진짜 놔두고 있어요 <웃음> 돌아 눕진 <누진> 않습니다 <웃음> 자 됐네요. 한여름는돼야겠네고자 야채 자 여기도 좀넣어주면 되겠다. 야채 그 같이 고기 먹다가 못 굽는 사람이 고기 구우면 은 정말 다 맛없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제가 굽습니다. 오 냄새는 굳은데 이틀 지났지만. 아 이제 보심이 생긴다는데. 까 얘가 뜨거울 때까지, 뜨거 돌아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웃음> 자꾸 덜 마신이 생겨서 내가 돌리려고 <웃음> <웃음> 야, 샷도 <소프트> 괜찮은데? 진짜? <웃음> 야, 맛있겠는데? 다른 데서는 소스를 데쳐가지고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옆에다가 바로 데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소스도 맛있는 냄새나네. 굉장히 간단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포장 뜯고 바로 구워서 야채랑 굉장히 간단하네. 자불 꺼주세요. 자열 정도 이탈해요. 참치 가또 참치 이렇게 수분을 완전히 가열해서 옆에 받아놔야지 맛있어요 자, 소스도 렇게 익었고 이 소스에 들어 먹으면 되다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맛보겠습니다 음맛 무판 확실 맛있어 맛있었겠다 집에서 야 이게 13,500원이면 진짜 괜찮다 야. 실제로 이걸 받아서 장사를 해도 13,500원을 받아가지고 이만원에팔아도되잖아 2만 2만원에 팔면안만9 응. 9 0 0원 <웃음> <웃음> 완전히 막맛있막 부들부들해서 맛있다 이건 아니고 딱 미국 스테이크예요. 그게 말하면 은 요즘 뭐 울프강 스테이크처럼 그렇게 막 썰면서 진짜 부드럽다 이런 맛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영업자들은 이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시장이 또 별도로 틈새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미국에서 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갖고 이런 밀키트 상품을 취급을 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그 기업이 주가가 엄청 뛰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완전히 10분의 1로 떨어졌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기업이 붙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점점 더 대기업이 위에 있으니까 분소기업은 아무래도 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거의 주가가 스프레일로 떨어졌고 대기업들이 지금 다선점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도 똑같은 추세일 겁니다 한국도 대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틈새시장인 것 같아요 물류라는 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은 다시 가격을 올리겠죠 어찌됐든 시장은 계속 급변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분들도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성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원래는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했을 때 아무래도 맛을 더 잡아놨겠죠 오늘 밀키트 상품 첫 번째 스테이크를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전달되고 뭐 이런 상품도 있구나 한번 드셔보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상품들있으면 간간히 제가 촬영을 하셔야 되니까 좋은 정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재료를 알아야지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들을 제가 앞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광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